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웰, 웰, 웰. 안녕하세요. 품도 보컬입니다. 오늘은 보컬 트레이닝 연상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강조 전에 앞서서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더 좋은 강의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할 때 연상학습법 뭐 해마학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외워야 될뭐 공식이나 단어들을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물의 연상에서 학습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컬 트레이닝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어,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컬 트레이닝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 보컬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게 성대라는 건 불수근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가 않죠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뭐 팔다리 가슴 뭐 허리 엉덩이 하체 이런 부위들은 내가 뭐 만진다거나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대라는 건 일단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느끼기도 좀 힘들고요 막연하게 계속 그냥 뭐 어떤 매뉴얼대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상학습을 더할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간단하게 그냥 영상을 보시면서 어 편안하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음들 혹은 내가 어떤 영화 드라마 뭐 광고, 이런 곳에서 이제 봤던, 그 들었던 음악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내가 소리로 표현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할때 전제조건은 뭐 기본 호흡 이라든지 뭐 소리에 대한 공명 또 성대를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오픈도 보컬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어더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건데 이게 무슨 차 광고 였나 아니면 뭐 무슨 광고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광고 안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어요 보컬이었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왜? 왜? 왜? 왜?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 소리가 우리가 이제 성대를 당겨야 되고 탄성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성대를 접촉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소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스탠다드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자주 해요 자주 하면서 성대도 당겨주고 스트레칭 시켜주고 뒷성대 붙이는데도 제가 많이 쓰고요평소평쓰에쓰접촉 그러니까 접촉력을 기속는르죠왜죠왜왜왜왜 h i n g Shikoju, Tisong 접목을 하는 거죠. 이런 소리랑 접목을 보컬에서 하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높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하면서 연상을 하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발성에 보컬적인 것들이 대입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또 데이터를 느낄 수도 있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연상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번 보컬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 혹은 본인의 소리를 피드백 받고 싶을 때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린 연상 학습법을 보컬 트레이닝에 잘 적용해서 좋은 소리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